우리나라 시티팝엔 뭐가 있을까요 어, 신효범 신효범 선배님의 아나왜 그래 또어또 어, 또 하나 에나 정말 요즘에 자꾸 까먹어요 정말 건망증이 심해졌어 더네 이렇게 두개 추천해드릴게요 패티김 선생님의 어, 그대 없이 못살아 신효범 선배님의 또 하나의 나 완전 추천. 너무 어떻게 발음 많이. 많이 뜨겁죠 여러분. 아니요. 아니요. 소핫 불러주세요. 준아어한 <웃음> 너무 예뻐요. 소 <웃음> <핫>. 너무 매력있어. <웃음> <있어. 웃음> <웃음> 소핫. <웃음> <해. 웃음> 열심히 외웠다고, 이렇게. <웃음> 아, 또 금요일 날, 또 음성 사서 업데이트 되니까 잊지 마시고, 아, 이거 또 끊기 싫네, 이렇게, 네. 네, 여튼 여러분, 우리 또 금요일 날 음성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삼생활동 화이팅. 오늘 맛있는 거 드시고, 네. 메뉴. 치맥! 치맥! 오늘 청일이죠? 오늘 축구 오늘 축구니까 치맥 15살 안 돼요 15살 안돼또 있었는데 아까 아까 또 아닌가? 어? 어? 예? 왜 저기 열 살? 또 지방의 고한 언젠가 이런 야경처럼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직접 보고 싶네요. 오늘은 약간 흐려서 달도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게 또 운치가 되게 있어요. 네. 여튼 여보. 여튼 여보. 여튼 여보. 아, 아이고, 여보라서. <웃음> 여러분이라고 하려는데 여보라 그랬어. 네. 여튼 여러분 제가 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. 팬사인에 네, 그러니까요. 꼭 해야죠. 아, 바이런이, 바이런이 이제 알았어요. 그게 바이하고 아이런이라며. 바이하기 아쉬워서, 맞죠? 맞죠? 맞죠? 이제 알았어요. 아.